엄마 놀러 갔는데? <웃음> 쟤, 쟤, 쟤, n 쟤, 쟤, 쟤, 쟤, 쟤, 쟤, 쟤, 쟤, 쟤, 쟤, 쟤, 쟤, 쟤, 쟤, 쟤, 이거는 풀야습니다세요 여러분, 가 없으면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음... 엄마 아프지? 아니 안왔어요 그럼 집에 있는 엄마를 향해 하고 싶은 말. 우리 엄마 놀러 갔는데? <웃음> 그럼 어, 수상소감 또 다른 건 없어요? 아, 어,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<웃음> 네, 박수 부탁드습니다 <웃음> 우승 <웃음> 소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승한소각은 홍합 어떻 Denis b 아이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박사분 주세요. 응. 자, 수현이 우승자 나왔습니다. 우승자 나와주세요.